근데 내가 약간 여기에서는 내가 약간 방구석 옆은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적어도 여기 금방, 여기 어디니? 여기에서는 내가 방구석 옆은 것 같아. 나 지금 봐봐. 막무가내로 땅다 묶고 있는 거. <웃음> 야! 시즌2에 진짜 지금 내 옆에 옆집들 때리면 내가 진짜 바로 달려간다. 어. <웃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야. 어, 이 구역 옆포야 내가. 어. 야! 누가 지금 따고윤서에서 맞고 오면 바로 얘기해 누가 무과금 소가금들 괴롭히래 출동한다 이번 시즌2때는 그거 바라는 건 없어 그렇지 천하적일는 <웃음> 태균님이 하실 거고 내가 보니까 어 천하통일 뭐 이런거는 태균님이 하시고 공성도 태균님이 하시는대로 막 가면 문제없고 어 이번 시즌2 목표는 사건 사고 안치고 그리고 어, 따고윤서에서 누군가 맞고 온다면 바로 이제 무가금소강금러들을 대변하는 그런 세미 과금러! 바로 접니다! 어 그거를 하겠다 시즌 2 그걸 하면 딱히 있네 어, 어, 구조대 이런거 여러분들 맞고보면 다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내가 여러분들 다 알지 나 어떻게 하는지 정보하다가 수집에 여기 다 블랙리스트에 내가 가르쳐줄게 여러분들 자 누가 날 때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수집을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기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나한테 보내면 돼 그럼 내가 바로 이렇게 때리러 갈게. 어, 여러분들의 지킴이. 아, 저 나만 믿어. 알지? 어, 나만 믿어. 어. 아니, 잠시만요. 아까 누구라고요? 오살펀니 뭐 아! 아하, 선생님! 같은 동생이셨구나. 지금 뭐올라봤네요 그럴 수 있지. 민망하네요. 선생님 혹시 저거는 나한테 눈치 주는 건가요?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이건 제 거예요! <웃음> 땅욕심 농구라고요? 아 오솔퍼 선생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상부상조하면서 삽시다 선생님. 왠지 저잘부탁드립니다왜 뼈가 실려있는 듯한 느낌이 뭐지? 아아 아, 그래요 선생님 좀 있으면 한대더 때리는 거 아니죠? 무섭네요 다 넘겨! 어머 어설도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위로 먹을 땅이 있어요 근데? 어. 선생님 먹을 땅이 위에 있어요? 있네. 어. 여기 맞네 여기 고토즈 여기 맞네 여기 이거. 선생님 오늘 언제 주무세요? 아니 어르신! 혹시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선생님? 내일 또 삼국지로 밤을 새세요? 나랑 어떻게 마인드가 저렇게 똑같지? 아니, 나랑 똑같네. 나 주무면 자, 다신다고요 나, 나 주무면 자신다고요? 땅 뺏길까봐? <웃음> 얘들아, 나도 그렇잖아. 저도, 저 지금, 서, 저 어제 두 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세시부터 나한 시간만 자고 오면 안 돼? 한 시간만 자고 오면 한대 이랬어. 근데 아직까지는 못 자고 있어, 나. <웃음> 나 누가, 내가 자고 일하면 내땅다 없을까봐. <웃음> 어? 나못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방금 내가 딜 하려고 했거든. 어설퍼 선생님한테 어설퍼 선생님 우리 근처에 있는데 우리 이 교대로 잘까요? <웃음> 아니 어설퍼 선생님한테 이 교대로 잘까요? 이럴래는데 어설퍼 선생님 선빵 치는 거 봤어? 어유선님 자면 자려고요 <웃음> 자는 사이에 다 뺏길까 봐 이러네 <웃음> 즐겁다 진짜 화목한 동맹이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해보고 몇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조금만 자고 올게요 여러분 두 시간만 좀 자고 올게요 두세 시간? 다섯 시간? 길면 다섯 시간?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그 화면 이거 켜두고 갈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켜두고 갈 거야 걱정 마안꺼안 안 끝나는 마인드 어 켜두고 갈 거야 여러분들 도대체 왜안 주무시는 거죠, 선생님들가르기네 어? 아무도 안자해아 <웃음> 레전드. 그, 그 세력진 그래에 잠이 오냐고? 그것도 맞지, 어. 누가 내땅 먹었나? 안 먹었고. 아! 내가, 내가 잘줄 알았지? 아! 내가 좌표 찍어둔 거. 아! 이걸 먹어? 이걸 먹는단 말이야? 아! 옷설 퍼줘! 내가 자는 줄 알았지? 와~~ 이자 아! 앉아 앉아! 앉 잔다는 마인드다! 와~~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지금 어설퍼자 아까는 우리 아우~~ 어? 아우 선생님, 윤선님 저는 그러면 위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바로 그게 그냥 내가 잔 김에 바로 이거를 이야 기가 막힌다 진짜 응.